근데 꿀은 없어. 이거 지금 여기 보면은 연료 지금 많이 써 버렸는데 우리. 거의 다 엥꼬가 하고 있는데. 꿀 만들어 드려요? 예. 열어 봐. 자기야. 어, 사랑해. 자기 눈빛에서 어. 꿀이 떨어져. <웃음> 꿀 <꿀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웃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네. 좀 버럽네요. 아, 오늘 엄마가 없어 가지고 아니 예뭐 뭐만 하면 패드립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엄마를 다 냈어 응. 엄마 없는 게 패드립이야? 맞아 맞아 엄마 네. 없는 게 패드립은 아니지 엄마가 없으니까 없다 그러지 지금 맞아 우리 엄마 없어 지금 음 우리 다 엄마가 어리서 지금 엄마 없지 <웃음> 엄마 바꿔드려요? <웃음> <웃음> 아 바꿔드려면 좀 아니고 부담스럽잖아 아, 뭐 인사드려야 돼? 아, 예. 와야 이제 800m 밖에 안 남았어 진짜 거의 다 왔다 다 왔다 다 어? 왔다. 저거.. 야! 저거 땅이야? 왜 이렇게 커? 어? 잠깐 뭐, 저거 뭔데? 저 뭔데? 어? 남극? 얼음 어? 같기도 하고? 야.. 어? 가면 추운 거 아니야? 막 오돌오돌 떠는 거 아니야? 야 뭐.. 아, 나 수족 냉증 있는데? 발좀 <웃음> <달> 주물러줘? <웃음> 아 따뜻하게 입게 좀 수면 양말 같은 거 없어? 야 얼음이야 음? 얼음 진짜로! 아 추워 오! 바닷물 들어가면 추워! 아 진짜로? 어, 진짜? 걸 믿냐? 아. <웃음> 상어한테 나 물려라. 야 음. 앞에. <웃음> <웃음> 아 쫄로 가야 되네. 야 그리고 어, 미끄러져, 미끄러져. 그러면은 형 미끄러져 봐. 오 펭기러. 어? <웃음> 아이씨. 아니 우리 근데 이 옷으로 여기 온거 지금 이게 앞뒤가 맞나 이게? 에스키모인 이정도 이미 동상 걸렸어 심지어 우리 UDT. 맨발로 돌아다니고 있어 유디티 유디티 근데 진짜 유디티도 이렇게는 안해 <웃음> 이건 뭐야 뭐야? 케이블 집기가 있어 아? 야 이거 늘려가지고 뭐 연결하는 건데 오 들어가. 근데 이게 야 너네가 누르면 이게 안 되는 건가? 자, 나만 해볼게 아. 네? 아아 아, 아, 그냥 쭉 집어 당겨서 가져가는 거였네. 음... 퉁 이거 우와. 뭐야? 어왜 거기 안에 뭐 있어? 니네 샘만 타? 와! 저 뭐야? 왜 로봇 얼굴 같은 게 있냐? 그니까. 가보자. 뭐야? 야 누구 진짜 빠졌는데? 너 올려줘 너 빠졌어 너뭐 올려줘 너 <웃음> 뭐 올려줘 난안 빠졌는데 다행이다 와, 그, 그 마인드 맞아? 썩어 그 빠진 마인드 맞아? 충분히 음식이나 물이나 있어 한편아? 네. 충분함 충분함 거기 잠깐 기다리고 있을래? 어 여기 있을게 그러면 그러면 얼른 집에만 들어갔다 올게 오케이 형 응? 가면 알거야 내가 왜 다시 돌아왔는지 다음... 배신자들 내려왔어? <웃음> 배신자라니 좀 서운하네. 우리가 언제 널 배신했다고 그래, 그런 거 없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 야야 이거 근데 야 수중 미로거든? 오른손 법칙. 오른손 법칙. 에휴 여기 길 있는데? 일단 여기 가보자. 여기 얼굴 넣어봐. 어? 여기에 어디? 얼굴을 어떻게 넣어? 눌렀지. 진짜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이 창의적이야? <웃음> 왜 속을 수밖에 없는 거야 <웃음> 여기가 아까 우리가 발견한 그 기지 내부야 그런가 본데 와우. 노트도 있다 경적을 어. 가진 아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 대토가 우리 그때 네. 섬에 있었던 말투 특이한 그 아이였는데 아 인도 어그 친구 인도. 여기까지 인도. 왔나 봐 아. 아. 음. 어? 여기 뭐 누르세요 라고 적혀있는데 있어요 어? 가보자 우와! 뭐야 이거? 아 이거 뭔가.. 잠깐만? 뭔가 이거 퍼즐이네 음. 음... 어. 어? 숫자가 별 개수다! 그렇지 않아? 어? 어? 아형이 위에 어. 별자리 포스터가 두 개가 있거든? 아 샤크랑 피갈 아 시갈? 그러면은 갈매기네? 잠깐만 갈매기 어떻게 생겼나 보자 아 이거구나 근데 어차피 이거 조합하라는 얘기 아닐까 지금? 개발자가 이렇게 깨라고 만들진 않았을거야 근데 그치? <웃음> 진정해 진정해 <웃음> <웃음> <웃음> 형 응? 노트 맨 마지막 장 끝에 보면은 응. 어야 이거다 36번째 장 포스터는 개수 3라는 힌트고 아, 아 요거 4개를 찾아서 하는 거네 그러면은 타조 태양 갈고리 배 이렇게 찾아보자 그러면 돛담배 이거다 이거다배5 9 6 4 9 6 4 그렇지? 됐다 아 여기서 쓸쓸? 고급 앵커 나오네. 아 고급 앵커 여기 있어. 아 그러네. 근데 나 이제 슬슬 어, 물도 거의 다 마셔가고. 나도 배를 한번 가야 될것 같은데. A few moments later 배를 찾다가 난 쓰러졌다. <웃음> 드디어 구하러 갈게. 그들이 날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나 동무들을 믿는다. 찾았다. 어? 오 오빠 나 구하러 왔구나. 어? <웃음> 근데 시체가 똑바로 서 있으면 구하지 말랬는데. <웃음> <웃음> 조심하세요 상어 있어요 옆에 오케이 오이. 됐다 왔구나 오케이 의사선생님 뭐라고 <웃음> 하시나요? 중요한 곳이 어려 버렸다고 <웃음> 떼야 된다고 <웃음> 안돼요 야 근데 저기 완전 마을 있는데? 우와 제가 여기 세워놓을게 어. 여기 잠깐 세워놓을게 이건 무슨 기지야 거의 형 요거 봐 배터리 같이 생겼잖아 배터리 그러네 게다가 케이블 당기는데 있어 음. 아 여기 여기서 당겨서 이거 마을을 전체를 연결해주는 건가 보다. 그렇지, 음. 요렇게딱 한번 연결해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저 위, 저위 보여. 그렇지. 음 응. 여기서 당겨서 저 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오. 아 그렇지, 그렇지. 와, 와 운동실이야. 헬스장이 헬스장. 오, 아, 나한테 진짜 필요한데. 아 이런 걸다 달릴 수 있는. <웃음> 근데. 너는 런닝 뛰는 거 같은데 2D. 한번 뛰어봐. 아까처럼. 2D는 진짜로한 30분. 뛰고 죽기, 직전의 아저씨 같아. <웃음> 야 대박. t 발전소 있어 여기. 가자! 오라오라! the h o u s 주족 같아 o 주족 g to go to the h 전선 하나! 전선 하나! 전선 g to go to the h o u 오 e I'm g o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곰이다. 곰이다. 오케이. 어, 아. 머리 나왔다. 나이스. 오케이. 하하하. 아, 곰그 자체인데. 어, 생각했던 <웃음> 거보다 그렇게 예쁘진 않다. <웃음> 나 되게 귀여울 줄 알았는데. 아니까. 그러니까. 아, 뭐 토치 램프가 필요하대. 아이고, 이거. 맥 크다. 야, 근데 요런 아이템은 솔직히 파밍할 필요 없겠다 거의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응? 토치램프다 아 토치램프 보였어어어 여기였구만 저기 저렇게 막 오로라 현상 나오는 거 보니까 저거 지금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음, 나쁜 쉘이들 이러니까 지구온난화가 발생하지 그랬나봐 <웃음> 이러더니 또 열쇠 피로 이러... 셀레네 열쇠, 그렇지. 아까 파밍 해둔 거. 와우. 음, 그럼 남극에 있는 눈이 녹아서 전 세계에 있는 지금 바다 수면이 올라가고 그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쪽은 그나마 추우니까 다시 얼어가지고 잘되고, 그렇지? 어, 여기 막 비상인데 지금? 제어봉을 삽입하세요. 제어봉을 네? 어떻게? 우리가 제어봉을 지침해봉? 어떻게 알아? 우리가 뭐핵 발전 뭐 관계자도 아니고 어. 과학자도 아니고. <웃음> 원자로 열수. 응? 어? 방호복. 어? 이다 방호복, 방호복 착용. 얘들아. 오! 와우! 와우! 봐, 이 데려가는 거네, 일로. 어. 어. 이게 방사능이 어디, 어디, 왔어. 어디? 아, 거 열려? 네, 어, 여기. 네. 와, 소금하는 소리 네. 진짜 같아. 아, 렛츠 고. 봐요. 야, 방사능복 이거 내구도 안달지 지금. 내구도 달고 있는데? 어디 보여, 그게? 아, 아, 어머. 가운데. 어머나, 어머나, 어머. 빨리 찾아야 돼. 할수 있는 거 하고 나가야겠다. 어, 비닐번호가 있어. 어? C 원 비밀번호. 일단 난 나가야지. 여기는 PM이라고 써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야? 어? 잠깐만. RB? PM. 이게 뭔가 원소 기호랑 막 같이 써져 있는 것 같은데? 26, 10. 어 여기 왜 초? 이거 왜 가지? 그니까. 아 이거 저 시간 아. 가기 전에 동시 입력인가 봐. 아. 아. 자 야. 그러면은 아, 야 방어복 갈아입으러 가봐. RB가 37이고 <웃음> 기억해. 한 편이 RB 37. CI는? CI가 안 보여. 아이 o 가 t g c h chill, s h 열렸다 i l l s h 어 chill. Oh, this is so. You're not a girl. y o u r 어 not a g i 어 l y 어어 r e 으 o t a girl. y o 어 r e not a g i 야 이거 계속 오니까 지금 디펜스야 이거. 이거 안 치는 거. 아 이거 죽여. 이거 안맞아왜안 멀리... 안, 안왜 맞냐 얘. 큰일 난데. 왜지? 문열렸다 열다 렸 열다 렸 열다 렸 열다 열다. 이거 밖에 거미 봐봐. 어 많아? 우 와. 왜? 아유 왜 이래? 이건 뭐야? 해봐. 어 회전 사유. 아, 아따고.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 이거 그거다. 반사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다 이거. 어머 이거 꺼지진 않는데? 아, 네, 어, 수그리라, 수그려 난, 수그려 난. 수려다 수그려. 일단 수그려 봐. 수그리고, 지그재그 해서 여기 닿게 해봐. 여기, 여기 보여 이거? 아, 어, 왔다갔다 해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오오오오. 계속, 계속, 계속, 계속. 됐다. 오케이. <웃음> 네. 오케이. 노트. 노트 좋아. 수상도시에 동력 공급할 실험 원자료 완성. 아, 그러면은 이게. 원흉이 아니라 그냥 계속 살기 위한 어떤 것이었나? 그런가본데? 제어봉 설치하자 응 음. 제어봉 설치? 설치 냉각 공정 사용 아, 어? 어? 어? 제어봉이 꼈다고 수동 삽입이 필요하다는데? 여기 원자로 열쇠가 나왔어 야 그럼 열로 가라는 ]이다. 거네 또또 또 입어 방호복 또 입어 일단 또 아이고. 입어봐 원자로로 가는데 방호복 무조건 입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중 누군가 희생당하진 않을까? 걱정하지. 걱정, 마난 뭐. 아닐 거야. <웃음> 난 아닐 거. 야 일단 피해가면서 계속 돌려봐. 이건 어차피 디펜스 아니야? 계속 돌려. 나 칼이 부서졌어. Okay. 나도 부서졌어. 나창 이거 괜찮아. 방호복 내고도 반. 방호복 내고도 반. 오케이 okay, 오케오케오케그 okay, okay, okay. 전에 끝낸다. 방호복 사라지기 전에. 다 했다. 다 했다. 오. 네. 없어졌어. 뭐 <웃음> 열리는데? 뭐가 열렸어? 뒤에 열린다. a r 열려. 쏘지 early. 쏘지 early. 쏘지 e a r 지 e a r l 지 냉동 인간인가 이거? 오, r l y 쏘지 e a 소리야? 그리고 원래 냉동인간이었다가 깨어나면 이렇게 못써있습니다 여러분 근육이 태어돼가지고주저앉아야돼요아 플레이 가능 캐릭터 쇼고 형 어? 새로운 곳이 또 있나봐 유토피아 노트 펴봐요 치료부침 <웃음> 대박 어. <웃음> 어, 누가 모빌 어퍼컷 쳤냐? 어어어어어허허허허 아니에요 어, 려카카 한편한 형 믿어? 네형믿니다오예 숨참고 럽다 오늘은 여러분 유토피아 설정해놓고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됐다고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엄마오면 나프라스 나왔다고 라차야지